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술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으니까요 배상면주가 다들 느린마을 막걸리 아시나요? 그 느린마을 막걸리를 만들어내는 회사 이름이 배상면주가예요 느린마을 막걸리도 있고 산사춘도 있어요 산사춘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회사고요 최근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든 요 신술이라는 술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7도고요 제가 한병 먹어봤는데 뭐 스파클링이나 로제 와인 느낌이 나는 굉장히 가볍게 마시기 좋은 술이에요. 근데 이게 대형 마트에 입점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형 마트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원주랑 뭐 가끔씩 찾아가는 서울에서 제가 우선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드셔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한 1,900원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퀄리티입니다 근데 이병 모양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쌀 것 같습니다 한 2에서 3천원 정도? 한 3천원 선에 판매가 될것 같고요 아마도 배상 면주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느린마을 양조장 펍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술집이나 뭐 이런 데서는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따서 먹어볼게요 오늘 같이 먹어볼 안주는 맘터의 불사이버거 입니다 아무튼 바로 한번 까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돌려주면 까지고요 비주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 비주얼 좋죠? 약간 진짜 와인 느낌 이게 총 330ml 에요 뭐 소주랑 소주 한병 짜리랑 똑같은 용량이고요 색깔은 살짝 핑크빛이 돌고요 여기 탄산이 있죠 스파클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먹기 좋은 술일 것 같습니다 향은 단향이 올라오고요 바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짠짠 안주 먹어주고 아무튼 이 신술은 맛이 굉장히 달달해서 가볍게 먹기 좋고요 특히나 알코올 그 향이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소주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화이트 와인 계열에서도 소비뇽 블랑이나 모스카토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단것 같아요 약간 모스카토 계열 느낌이 나고요 진짜 좀 젊은 여성층을 겨냥해서 만든 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달달하면서도 탄산도 딱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마시기 좋고 국순당에 아이싱 드셔보셨나요? 칵테일 막걸리라고 해야 되나? 그 가볍게 마시기 좋은 탄산막걸리를 만들어냈는데 아마 아이싱이 3도인가 그래요 알콜 도수가 3도인데 이거는 7도 살짝 알콜 도수가 그것보단 높지만 그 정도로 가볍게 마시기 좋고요 햄버거랑 잘 어울리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심술과 불사이버거의 조합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짠짠 어, 심술이라는 술이랑 햄버거를 같이 먹어봤는데 심술한테는 햄버거는 약간 투머치한 느낌 가벼운 술이다 보니까 가볍게 감튀랑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샷하고 감튀랑딱 먹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막장 가시죠 짠짠